그금 7시 50분 인데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아 근데 저 지금 감기 걸려서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기숙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아침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밥을 먹는데 응, 애들 수업이 저 빼고 다 10시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8시 50분 기선하기로 했어요 아직 한 1시간 남았거든요 방을 구경해봅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친구들한테 찍는다고 했었거든요 응. 너의 잘못이야. 제 책상이에요. 깨끗하죠? 옷걸이 응. <웃음> 사실 이거 다재우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부서졌어요. 저게 친구가 부숴가지고 말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친구 책상입니다. 하, 더러워요, 더러워좀 치우, 치우고 살아야 할 텐데, 하, 약간 더럽습니다. 잠이 오니? 자 다음 친구 움직여 이 친구 책상도 많이 더럽네요. 깼나? 깼나? Thank you. 좋겠다. 나도 10시 반 수업하고 빨리 오고 싶다. 그이득이야 진짜. 너는 <웃음> 이미 빨리 일어나 버렸죠. 계속 그때부터 손행아 시작이야. 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데. 그래? 어? 너 핸드폰 7시 알람 맞춰 놓으시겠구나. 인정. 미안해. 오나 늦었지 일어났어. 나 어이면. 어? 다 잤지. 일어난 건 좋게. 아뭘 하긴 했지 뭐 하긴 했지 뭐 했는데? 그런게 있다 카메라? <웃음> 아. 어? 뭐, 나옷 하나 바꿔 있잖아 나 옷? 나안입어 나, 나 내가 옷 잡아도 입을게 <웃음> 왜 입고 싶은 옷 있나? 어아 입고 싶은 옷 있나? 어, 가야지 아 싫어 싫어 아 수도 있어 응? <웃음> 몰라 정확히 모르는 야. <웃음> 준비하 10시 반까지 다 지금 10, 10시인데? 50분이야 마인기정 푸져나 푸져 앞프로 내지 만 된다니까. 언재 되는 거야? 그 깨도 되고. 아, 그전그그 쌤이라서 그말말말 없이 빼면 바로 F. 되는데? 어. 말안 하면? 어, 말안 하고 아, 아말안 하고 교수님한테 사장 안, 안 말하고 빼면 F라니까. 빡. 이렇게 빡세게 힘들어. 어째 좀 빡. 도야 약도. 어? <웃음> 나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한한 시간 잘까? 여기로 면 어? 아니 일어나게 하겠다 이제 알람. 아쉬 지금. 공부해야겠다, 니네 나가면. 네. 어? 응. 네. 어. 공부해야겠다. 공부해서남주야 <웃음> 언제 언제까지 죽는 거야, 새끼야.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야되잖아 <웃음> 지금까지 설마 가식적인 모습이었나? 아니 진심이지 진실... 갔다와 음. <웃음> 잘.. 잘가 그러면 저는 잠시 씻고 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대충 말려봤고요 렌즈 끼고 왔습니다 지금 28분이거든요 제수 12시라서 영어, 영어 수업 들으러 가야 돼서 빨리 빨리 준비해야됩니다 8층까지 가야되거든요 걸어가기 힘드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되는데 비율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야되는데 이미 늦었죠 저는 턴 스킨케어 한 다음에 진정 프 크림을 발라요 누나가 사준건데 사실 저는 화장품같은거 잘 몰라가지고 누나들이 다 이렇게 찾아주거든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음, 좀 약간 새콤한 옷을 입어야겠다 아 근데 오늘 룸메 친구들이 다 이제 집 내려가가지고 저 혼자거든요. 미뤄뒀던 편집도 좀 하고 할 계획입니다. 짠! 저 학교 과잠과잠이 나왔거든요. 한 일주일 한한달한달 한달 동안 과잠만 입고 다니려고요. 요즘에 대학교 생활 적응한다고 영상도 찍었거든요. 영상 찍을 기회가 점점 그더 많아지겠죠? 제가 너무 게을림 바람에. 시간 촉박하게 됐어요. 지금 11시 34분이니까 지금 출발해야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의 영상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뿅 안녕. 아셨대. 지금 좀다 작은 소리.